오랜만에 방송국 우는 것 같아요. 진짜 아침부터 이 정신없는 느낌이 즐기고 있어요. <웃음> 진짜 그 대기실 한 공간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 같이 움직이는 게참 오랜만이에요. 우리 사람 많다는 게 시간 갈수록도 조금 못 하는 거 조금 못 하는 거구나. <웃음> 그래서 빨리 준비를 하고 그냥 밖에 나가서 쉬고 준비하고 몸 풀고 뭐 풀고 했습니다. 녹이 끝났습니다 첫방 자, 다음 분에 넷 정말 아까 어디 눈이 자연스럽게 떨어졌더라 어디 어디 다음에 마지막에 <웃음> 입으로 하는 거 아니니까 그너 때문에 안 떨어지게 하려 고해 그래서 마지막 떨어졌어 내가. <웃음> <웃음> 저는 안무 영상 찍을 때딱 끝났는데 자켓도 떨어뜨리길 내가 일부러 이형또 팔뚝기 부리기 할줄 알고 내가 일부러 이렇게 염몄거든팔는줄 알아서 떠어더라 근데 그게 이제 보이가 아니다 이제 계속 흘러내리더라 흘더라 <웃음> 그러니까 이거 왜손가지 <웃음> <웃음> 아무튼 그랬어요 오랜만에 컴백을 했는데 그 캐럿들이 오랫동안 기다린 만큼 그 기대를 부응하는 그런 무대랑 그런 퍼포먼스와 그런 뮤직비디오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캐럿들의 그런 저희를 보고 싶어 했던 그런 마음들이 좀 저희 무대를 통해서 많이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말 첫방의 모습이라 생각하십니까? 승관아, 왜 앞에 있을까? 카트 차라리 래 준비하면서 맞추고, 맞추고 들어가 들어갈래? 어떻게 해면 재밌을까? 캐럿들에 대한 사랑. 캐럿 들에대해 승관아, 캐럿? 오케이! 우리도 한 번에 오케이 됐수있 제가 있네요. 어, 여기야 또커스트록이 잡지들이 있는 곳인가 봐요. 오! 진짜 있네? 아, 뭐야? 이거 형 찍은 거 여기 있는 거야? 어, 어. 오호. 같은 꿈, 같은 맘, 같은 밤을 어떻게 부를까를 투표를 했는데요. 가삼이라고 첫 번째 있었고요. 두 번째는 꿈밤밤꿈꿈밤 맘이라고 있었어요. 꿈밤 맘, 네, 그쵸꿈밤밤꿈밤 <웃음> 밤이 더 높게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가까가시라고 부릅니다. 네, 가삼도 아니고 꿈맘 밤도 아닌 가까가. 여러분들은 꿈만밤이라고 부르고 정하는 각각하시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 호랑이가 좀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죠그 제가 호랑이 파워를, 어, 그게 이제 저의 미공개 곡 중에 호랑이 파워를 회사에서 공개해보는 게 어떻겠냐 해가지고, 어, 저는 좋죠 해가지고, 또 이렇게 뚝딱뚝딱 회사에서 그 디자인도 이렇게 해주시고, 바로 이렇게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호랑이, 호랑이라는 걸 증명을 해버렸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음. 호랑이 한번 호시가 생각날 수 있도록 할게. 뮤직뱅크 이후에는 처음 이제 무대를 선보이는 데아 너무 몸이 근질근질했고 빨리 여러분들께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근데 오늘 안타깝게 수 형이 함께하지 못하게 되는데 아 너무 아쉽네요. 제일 아쉬워할 건수형이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저희는 어, 수형 역할까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멜로디였던 것 같은데 멜로디를 먼저 들어요 듣고 이제 거기에 가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노래마다 좀 달라요 근데 가사가 먼저 들리는 것도 있고 멜로디가 저는 근데 전체적으로 멜로디를 더 먼저 듣는 것 같습니다 오늘 M 카 굉장히 오랜만이어서 떨리기도 하고 좀 설레기도 해서 굉장히 두근거리는데 열심히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빠이야. 안 떨리냐? 나한테 물어봐. 뭐. 떨리냐? 나안 떨리냐? 너는? 혼자 있는 거지? 어. 그냥 어 물리적으로는 저 혼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용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한것 같습니다. 네, 저는 쉬면서 다도 혹은 명상 하나를 선택하면 은저 지금은 다도를 선택하겠습니다. 뭔가 다도를 하면서 정말 힐링도 되고 그리고 차 종류 따라 뭔가 그런 맛을 또 느끼게 되고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상은 사실 필요해서 제가 필요해서 하는 거고 뭔가 앉는 거 힘들고 좀 생각을 안 생각해 끔 어, 하는 그것도 좀 아직은 즐기는 것보다 뭔가 필요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두를 선택하겠습니다. 오늘 음, 스셀는요 실제로 가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뮤직비디오에 나온 문구들이 다 적혀있네요. 색깔도 약간 로즈커츠와 세레니티 다 합쳐져서 세레니티를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노래가 나온 지가 2주가 지난도 불구하고 컴백하는 기분이 들어서 일단 긍정적으로 설레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약간 공백기만큼 더 약간 좀더 와닿는 무대를 좀 보여드리고 싶고 원호이 인터뷰하는 모습을. 관전만 하고 싶었는데? 아, 나와야지 세븐틴입니 아까 게임, 인사이드인데 네, 했어요 했어요? 그럼 2대 해요, 제가 했어요 1대1 했어요, 네, 했어요. 해요, <웃음> 1대1 했어요. <웃음> 이거 끝나고 또새각에 애니원을 해야 되는데 레드툴러브는 그다지 막 엄청 큰 걱정은 애니원인데어 아니, 애니원은 어. 그냥 다 들고 아, 올라가요 아, 자둬야지 어차피 멤버가 올라갈 거같야요팀 팀이 나네 갑시다 엘리베이터가 왔다 도겸아. 가자, 가자, 형! 아유, 형 도겸아! 가자, 형! 어, 이거 옆에... 가자! 야, 야, 야, 같이 좀 가자. 야, 야, 야. 어, 뒤에 도와줬잖아. 안녕. 끝! 나스. 아, 자아. 이거엔딩 요정이 괜찮으려나. 안 되면 이정도는애교로에 애니원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저번 애니원 무대 때는 검은색 차림이었었는데 이번엔 올 화이트, 저번엔 올블랙이었는데 아 이번엔 올 화이트로 네레를 꾸며 봤습니다. 그래서 좀 레디 트 러브랑 좀 많이 퍼포먼스 쪽으로 좀 많이 다른, 면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좀더 재밌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애니원 안무의 포인트는요, 후연 부분이 이렇게 파, 두 팔을 잡고, 맞잡고, 롤 하는 동작이 있어요. 그 동작이 좀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데, 섹시미가 기존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거랑 많이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고, 더 신선하게 만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니형 카메라로 레전드 샷을 찍었어요. 근데 뭐가 레전드야? 너가 골라봐. 아니 다 레전드인데? 다 보내야 돼? 어. 뭐니? 그.. 아 씨.. 조각인데 조각? 조각 부분 내버리고 싶어. 무서운데? 저 이거 얘기 안 하겠습니다. 모두가 알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운동화가 없어요. <웃음> 제가 슬리퍼를 신기 시작한 게꽤몇년 전부터인 것 같은데 그때부터 시간이 오면서 이제는 아예 신발이 없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슬리퍼에 이제 맛이 들리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진짜. 그 엔다, 아, 엔다. 근데 이게 슥 말고 엔다, 쿠, 삽, 삽, 엔다. 니나 니가 나가고, 니가 나가고, 니가 나가고, 니가 나가고, 니가 나가고, 니가 고 니가 나가고, 니시고 지금 새벽 5시가 나가고, 니가 나가고, 니가 요가고 니가 고생하셨습니다. 끝났습니다. 캐럿들 많이 좋아해주셨습니 네. 좋아해 어, 좋아해주셨어요. 캐럿들 나 집에, 갈, 집에 갈게요. 안녕. 야, 고생했어. 우리 이승으로 하는데 어디로 어, 가는 거야? 어. 어. 와. a t w 이 a t What? w t k k k k k k 에스큐스 s 스퀸스 주연 둘주 주연 둘주 주연 둘 주연 둘주아나 엔딩이 어떻게 나오려나? 아나 진짜 그것만 기대돼 가자! 아 멋있 어 고! 어, 저 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또 <웃음> 다시 내려가자자아 메리 정마 정한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어.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야, 이거 괜찮은데? 아, 너 아니야. 너 아니야. <웃음> 너 아니야. 세이세티저희 아, 네. 이번 앨범, 네. 앨범 정말 많은 스태프분들과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앨범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쵸, 그쵸.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저희 이제 가족분들과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캐럿분들께 진심으로 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네. 캐럿분들이 저의 희 존재 이유라고 들 말씀드리는데 또한번 이렇게 더 값진 사랑을 주셔서 더 앞으로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진짜? 진짜 캐럿들이 없었으면 저희는 해준데. 맞습니다. 음, 저희 이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고 이제 더 좋은 상도 받고 나서 우리 캐럿들한테 보답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사진 한번 찍을까요? 그럴까요? 어, 어, 어 그래 그래. 어, 자 하나, 둘, 셋. 자, 한점 더. 예쁘다. 하나, 둘, 셋. 알겠습니다. 세요. <목소리도> 감사합니다. 캐럿들 보여 주셔 해 주시는 게요. 규씨 오는도 얼마나 멋진 그리고 잘생긴 엔딩 요정 보여 주시지 떨리네요. 네. 아마 나중에 기대 많이 해도 돼요. 스 c 안 하게. a t the kilo. I wish me. What's him as a contemporary? She would remember t 근데 항상 최선을 다 s i 항상 o t 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e s s on the house of Chess on 는 그렇다고 u s e of Chess on the h o 이 s e of 일렁이는 바다입니다. 저는 원체 어, 바다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 캐나시아 바다. 아, 그래서 두다 익힌 게 뭐야? 아 근데 그래도 셔츠보다 반발이 제일 많이 입는 것 같아요. 셔츠도이힌게 있는데 근데 반발이 더 편한 것 같아서 그리고 셔츠 가끔씩 제지마로 다르잖아요. 이게 땀나면 별로 안 예쁜 셔츠 있으니까 반발할게요. <웃음> i 리 g a 인가에서 아, 촉방은 애매하게 얘기하 i 애매한데 원래 그 f i n 이 a is off. Inga is off. Inga i 거 o 아 f Inga is off. Inga is off. Inga is off. Inga 귀걸이 귀걸이를 아... 사실 벙거지를 제외한 나머지 둘은 좀다 비슷하게 좋아해요. 여름엔 캔모자, 겨울엔 비니. 아 캔모자를 더 많이 쓰나 캔모자를 더 자주 쓰는 것 같아요. 네. 이번 활동 마지막 무대, 마지막 음악방송 스케줄인데 끝까지 잘 봐줬어요. 어... 아 점심 약속? 점심 약속이요. 요즘에는 10시 이후에는 이제 외부 출입이 안 되기 때문에 어, 좀더 일찍 만나는 시간을 선호하지 않을까. 어... 고양이! 사실 제가 고양이를 더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제 선택이에요 <웃음> 캐럿들도 왠지 고양이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멤버들... 고양이 좋아하는 멤버들 진짜 많아요 강아지 좋아하는 멤버들도 많지만 고양이 좋아하는 멤버들이 많아서 에이... 아지 설명해야 알아요? 모르는 사람처럼 수박은 당이 너무 높아 지금 시각은 네시가 넘었어요. 공식 활동 마지막 무대라서요. 어, 오늘도 멋있게 하고 올 건데요. 엔딩이 또 저로 됐대요. 아 이게 정말 제가 너무 제가 스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 같아 멤버들이 좀 질투할 것 같은데 질투를 한 명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일 부담인 게 지금 엔딩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좀. 아. 어. 셋까지 그렇지. 아,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밀치면서 우리 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까지야 <웃음> <웃음> 여기까지. 야좀더 그러니까 <이거> <웃음> 역시 을 나눠 줄래면안 엔딩이 30초니 혹시. 야 아, 죽고 싶어. 아. 아. 하지 마. 하지 마. 그거야 하지 마. 하지 말라고. 하지 마. 하지 마. 아. 하지 마. 하지, 마. 아. 아. 하지, 마. 아. 하지 말라고. 마 이번에 레드트러버 활동이 좀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아서 좀 색다르게 기억이 남을 것 같은데 뿌듯한 활동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 음악방송은 끝이 나지만 저의 활동이 끝이 난건 아니니까 그래도 이렇게 일주일 동안 뭔가 못했던 활동을 어, 다시 이렇게 연장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열 초이스 앨범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그런 의미나 감정들을 잘 전달했으면 좋겠고 무대 보시면서 많은 에너지 받으셨으면 좋겠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막방 안녕 막방 고생하셨습니다 막방 고생하셨습니다